한국 영화 아카데미 영화 연출 30기 정백원입니다 짝짓기를 해야 돼요 졸업작품을 위해서 아무도 저를 선택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어요 첫 크리틱 때 가편집권을 보시고 정적이 이렇게 혹독한 소리만 하고 그 뒤는 어쩌란 말이냐 그런 마음 이 혼자 오랫동안 머물다가 지비빌런 보태형이라는 소설을 쓰게 됐습니다 캐멘터리를 찍고 극영화를 배워 보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아카데미를 갔었던 거였어요. 근데 어 많이 고생을 했고 저의 부족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. 그런 것들을 좀 소설로 녹여내보고 싶었던 거죠. 한국영화 교육센터가 한국영화 아카데미다라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제 경험들을 반영해서 노벨로 쓰게 됐습니다. 교수님들에게 들었던 어떤 독설들, 연모들을 이렇게 점토를 떼어내서 조합하듯이 해서 안타고니스트도 이야기에 필요하니까 조영 교수를 이렇게 만들었고 좀 반대되는 지점에 박원우 교수를 이렇게 만든는 거라서 특정 교수님을 모델로 했다고 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만들 때 정말로 온 우주가 방해를 하잖아요 쉽지 않은 작업인데 좋은 평가를 받건 좀 아쉬운 점일 건그 과정에서 완성되는 것 자체로 기적이다라는 말이 여전히 위호한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창작자 여러분 화이팅인데 <웃음> 네. 연애 이야기, 청춘들의 이야기 이런 거에 평소에 많이 좋아했고 그래서 녹여 보고 싶어서 메이트라는 영화를 만들게 됐어요. 제가 연애를 잘 못하나봐요. 그래서 그런 미성숙한 인물 썼던 것 같고, 메이트의 준호라는 캐릭터는 좀센 척하는 인물이죠. 관계에 있어서 성숙하지 못한, 쿨한 척 하지만, 온기를 또 갈망하고, 관계를 갈망하고. 캐릭터라는 게그 곡의 은지도 그렇고, 준호도 그렇고, 저에게서 나온, 갈라져서 나온 것이라서, 제가 꼭 준호 같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준호랑 준호의 그 어머니랑 극장 데이트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어머니랑 극장 나들이를 하던 시절도 있었고 어머니 영화제 같이 데려가서 보고 뭐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한 장면이라 애뜻한것 같아요 그때 고생한 기억이 너무 강해서 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근데도 이제 남아있는 건 정말 추울 때 정말 뼈가 시린 그 경험이 남아있어서 지금도 날씨 추워지면 그냥 그때의 감각이 살아납니다. 정말 16년 신... 겨울에 너무너 추웠다. 제가 쓰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일단 단편소을좀몇단더 쓰고 싶고 어떤 형태로든 계속 이야기꾼으로 살고 싶은 것 같아요. 아이팅거 유라는 소설집인데요. 소설집의 표제작인 아이팅거유는 드라마화되고 있어서 언젠가 볼수 있지 않을까. 어, 아, 이거 너무 그런데 실현과 절망과 <웃음> 한국 영화 아카데미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시련을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. 정말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요. 여러분들이. 정말 도전하시고 깨져보기도 하시고 단단해지시고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애정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